안녕하세요 글리쌤 작가 이종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후에 나한테 해당이 된다 하면 자이 기회를, 이 작은 도움을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스터디 멤버 자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인 창업, 두 번째는 자기 개발, 세 번째는 멘탈 트레이닝이에요. 이 채널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세 가지를 온라인 스터디에 접목을 했습니다. 온라인 스터디를 운영하는 취지예요. 많은 고민 메일을 받았습니다. 자,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아, 대부분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 아니면 은 창업을 하다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파산하신 분들 지식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취업이 안 돼가지고 아, 창업을 할까 아니면 다시 취업에 도전할까 아니면 퇴사를 해가지고 나이가 되고 연한이 돼가지고 이제는 직장을 한번을 떠나야 될것 같은 사람들 많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제가 보내드리긴 했어요. 답신을 자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부분 사람의 능력은 크게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실행력이나 이 의지력 때문에 갈린다는 거예요. 대부분 모두가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이게 사그라들죠. 제대로 이게 열정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할때 멀리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강제성은 필요해요 자기 관리 그리고 내 마음 다스리는 거자 이것부터 기초가 돼야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겁니다 대상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나는 못할 것 같은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 1인 창업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그냥 열심히만 살고 있는 느낌 뭔가 제대로 한번 뾰족하게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꼭 취직을 해야 될까? 다른 방향을 공부해보고 싶은 분 퇴직 시기는 찾아오는데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오프라인 창업은 하기 힘들고 1인 지식 기업에 관심 있는 분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2의 플랜피를 구축하고 싶은 분 아주 평범한 문과 출신의 아주 평범한 사무집, 직장인 특별한 기술이 없어가지고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불안한 분 자기개발로 스스로 성장하고 싶은 분 이런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100일 동안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100일 동안 미션을 자기가 셀프 스터디로 시행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성공한 분들은 자신을 위해 도전한 거지만 혜택과 보상은 제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이건 저도 책을 쓰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얻은 것들이 있죠 이것을 그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청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어, 설명글에 링크로 달린 온라인 카페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남기세요 카페 메뉴 중에 어, 자기관리 온라인 스터디 메뉴가 있습니다 각 메뉴마다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항목에 100일 동안 미션으로 참여를 합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글 쓰는 걸 보면서 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공지도 꼭 읽어보시고요. 이 온라인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성향을 굉장히 떨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기력이나 슬럼프에 빠지는 빈도가 적어질 겁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자신만의 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스터디는 일방향으로 누군가가 끌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서로 서로 도와주면서 댓글도 나누고 서로에게 응원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끼치고자 하는 분들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한 번은 진짜 가슴 뛰는 일을 해보고 싶은 분들 지금은 열정이 없어도 열정을 채울, 채우고 울채 싶은 마음은 있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물론 참가비는 있습니다. 참가비는 사실 돈보다 더 귀한 끈기와 열정입니다. 자본은 영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데 돈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정과 끈기는 참여비로 장착을 하고 오셔야 돼요. 일단 댓글로 여러분들 신청 이유와 짧은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도 나누어 주시면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